뭐야? <웃음> 야, 이거 뭐, 파워레인지 아니에요? 버섯을 먹고 커진 반반. 엄청 커졌습니다. 야, 근데 너무 재밌는데? 아니, 퀄리티가 좋아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 신규 보스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반반의 유치원 공식 3 트레일러에 나온 단서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먼저 버격이님 영상부터 보러 갈까요? 렛츠 기릿! 자 영상 시작합니다 우선 우루루의 하트 지팡이를 얻고 닥터 플러피 팬츠에게 하트 지팡이를 갖다주면 쓰러진 코치 피클즈를 구해준다고 하죠 자 그래서 하트를 주고 코치 피클즈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자 뒤뚱뒤뚱 걸어가는 플러피 팬츠 자 이제 코치 피클즈가 무사히 일어나야 할텐데 말이죠 자 여기서 우스꽝스럽게 코를 잡고 질질 끌고 가는 플러피 팬츠입니다 자 이제 곧 본편 시작이죠 자 드디어 등장합니다 공식 3 트레일러에 나온 그 주인공 우루루가 등장합니다. 이야 으흐, 배에서 새끼들이 나오는데 너무 싱그럽죠. 자 쫓아오는 새끼들과 우루루 지금 잘 보셔야 합니다. 저 새끼들의 크기가 굉장히 작았죠. 자 소화기를 획득하고 뛰어가는 주인공 자 새끼들이 벌써 컸어. 야 이게 공포영화에 나오는 에일리언과 같죠? 엄청 빠르게 큽니다. 야, 근데 소화기로 이렇게 가까이 오는 적들을 이렇게 밀쳐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네요. 자, 밀쳐! 오케이. 오, 길이 막혔어요. 오, 아, 이걸 점프해서 가는구나. 저번에는 여기에서 점프스케어를 당했죠. 자, 무사히 침대를 점프해서 도망가는 주인공. 여 야, 오, 닥터 플러피 팬츠, 굉장했다 아, 오, 호, 호. 아, 어. 어. 어. 아, <웃음> 그냥 새끼들을 아, 밟아버리는 아, 닥터 플러피 팬츠. 아, 오, 호호. 야, 무슨, 그냥 발로 깔아 뭉개입니다 야, 아, 닥터 플러피 팬츠가 우르로보다 훨씬 센데요? 자, 그냥 밟고. 어, 아, <웃음> 야, 무자비한 닥터 플러핀 펜치 오, 뭐야! 야, 우르르 그냥 도망가고, 약간, 그 코치 피클스처럼 등에 태우고 다니네요. 야, 얘도 아군이 맞았던 겁니다. 야, 우르르 도망치는 거왜 이렇게 추하죠? 자기보다 큰 존재가 나타나니까 바로 도망치네요. 오, 잡혔다! 아우치 하면서 떨어뜨립니다. 아 여기서 바로 이어지죠? 오. 오 오호 이제 곧 신규 보스가 오. 등장합니다 오. 여러분 너무 궁금하네요 아 이걸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건가? 아 엘리베이터 내려오네요 오. 오케이 여치 피클즈 구해줘 부탁할게 하고 내려오 뭐야 야 잠깐만 좀더 빨리 내렸으면 만났을 뻔 했는데요 야 방금 우르르가 지나갔습니다 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톨 빅터라고 하네요 d 비어 t 레이 무서워하지 말래 나중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드디어 시금치인지 뭐 브로콜리인지 모르겠는어돈 터치 플랜 o 식물들을 만지지 말래요 너가 꽃들을 필요하다면 뭐 스태프한테 물어보라는데 아이 이번 미션이 약간 식물 관련된 꽃이 관련된 미션인 것 같죠? 오! 여기 식물들이 있네요 만지려면 스태프한테 물어 보라는데 이렇게 만져도 되나요? 오...꽃이 이쁘게 생겼네 자 드디어 신규 보스 몬스터 빅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름 자체에 톨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크기가 굉장히 큰것 같죠? 과연... 치피클즈보다 클려나 그러니까 디블로급이면좀 재밌긴 하겠는데 여기 식물원 자체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 뭐야 야, 진짜 큰데 와 뭐야 야 봤어요 아니 난 안에 등장할 줄 알았는데 밖에 엄청 크게 창문에 얼굴에 떡하니 야잠 크기가 몇 c m 야 그럼 몇 미터예요 이게 와이 식물원은 거뜬히 뛰어넘겠는데 야, 이번 몬스터 크기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글자들을 다시 해석해볼까요 오오. 약간 식물들한테 먹이를 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미션 내용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음 식물들을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들은 물지 않는데 어? 식물들이 문다고 물지 않는다는 거 보니까 문다는 소리겠죠 아마 공포게임 국룰이죠 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빅터 와 이름 그대로 엄청 크네요 키가 진짜 커요 야 빨리 다음 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두번째 영상은 MS툰즈님의 영상인데 야 지금 닥터 플러피 팬츠가 묶여있죠 와그 이유가 저기 악마 반반이 닥터 플러피 팬츠를 묶어놨습니다 우와 이거 인형뽑기 잖아 헉? 공헌하는거야 우와 이거 너무 잔인하고 잘 만들었는데요? 야 악마 반반의 방입니다 야 근데 이분 퀄리티가 너무 좋아 야저 드론이 있고요아 어, 이거 애니메이션을 만드셨죠 오! 인형뽑기로 플로피펜트 얼굴을 잡고 오! 인형뽑기 파괴시켰습니다 자 그리고나서 어디론가 탈출을 해야되는데 저 묶여있는 플러피 펜치를 구해야하죠 일단 자 뒤에 묶여있는 손들 다 풀어줘야합니다 오케이 야, 드론이 생각보다 폭탄 그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네요 자 우리들의 영웅 플러피 펜치가 풀려났습니다 와 너무 기괴해 야 반반 이렇게 무서운 존재였다고? 저저저 자, 자, 자, 이제 플러피 펜치가 싸우고 있습니다 오 <웃음> 이거 마리오잖아 슈퍼마리오의 버섯이 갑자기 등장하네요 오 야, 이거 먹으면 뭐야 얘 <웃음> 이거 뭐파워레인지 아니에요 버섯을 먹고 커진 반반 엄청 커졌습니다 야 근데 너무 재밌는데 아니, 퀄리티가 좋아서 재밌습니다 자 쇠사슬로 먹을 묶고 야 이거 뭐 거의 마블인데요 야야 <웃음> 야, 이거 뭐 거의 캡틴 아메리카랑 뭐, 아이언맨을 싸우는 것 같죠? 이야. 야,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 레드 대 블루죠? 야, 이거 완전 파워게인저다, 아니야? 오케이! 닥터 플러피 펜츠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반이 훨씬 센것 같죠? 크기가 작았을 때는 플러피 펜츠가 더셌는데야 역시 버섯을 먹고 나니까 더 세진 악마 반반. 오, 드론을 타고 도망가는 주인공입니다. 오, 야, 근데 너무 잘 만든 거 아니에요? 감탄만 나오네? 오, 또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반반. 오, 잡혔다. 도대체 정신 언제 차릴 거야? 오, 등을 타고 도망가는 주인공. 야, 이렇게 또 보니까, 이거 뭐 파워레인저랑 다를 게 없는데? 어떤 도둑실로 들어갔습니다. 야 나라라 슈퍼보드 오 뭐야 뭐야 감정당했어요 요! 오 드디어 물리쳤다 닥터 플러피 팬츠가 이때다 싶어서 일어나고 다시 크기가 줄어든 반반이죠 아 닥터 플러피 팬츠가 씩 웃으면서 영상은 끝이 나네요 야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 오늘 영상 너무 재밌었고요 새로 나온 신규 보스 몬스터 톨 빅터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들고 올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